네, 오늘은 강원도 홍천에 있는 비콘닐스 CC를 쳐볼게요 신중히 하세요 나크 응. 매트를 사용해 주세요 레디 저녁이라서 제가좀 힘이 없어요 지금 감안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심어. 아직 거리가 많이 남았으니 <웃음> 내리시세요. 블렉티라서 <웃음> 좀 길입니다. 해 주시면 물 d 하지시시편하하숨 d o 세요요 a 크 e I d 음 n t care. I don't care. 좋은 방법 t c a 마음 I don't care. I don't c a r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지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 정말, 정말, 정말, 정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 그냥 길게 쳐봤습니다. 어쩔지 몰라가지고. 중앙에서 왼쪽으로 세요 굉장히 부진했어요. 세 개를 쳤는데. 어떻게 할까요? 잘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도> <잡았다. 고음 미� interrupted> <믿> 가장 부러운 싱글 라트 좀더 올리면 좋나? 더 올리는 게 낫겠네요. 스윙하십시오. 레디? 음. 어? 파 팀수가 일점팔대일입니다. 참고하세요. 여기는 왼쪽으로 가면 없어지겠 음. 음. 아직 제가 감이 없어요. 세리 가운데로 보낸다는 느낌을 쳐 볼게요. 해외 들었습니다. 아 야. 나 이거? 자, 니다 지난 시간에 저 유튜브에서 그 네, 미리 쪽에 가지고 컴포인트를 쓰는 고왔는데 다름 아니 쇼게임요이 한번 쳐보요 풀 지금, 지금. 컵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컵 보세요. 샌드랑 컵가 없는 상태입니다. 레디? 가해 주시고요. 코닐스 CC를 치고 있습니다 프렌드스크린 이벤트 중입니다 줄었어요 잘못됐다는게 아니고 제가 이제 연구를 많이 해봤습니다 나이키 페어이구를 들었습니다 걸봐되겠죠 레디 그래 많이 나았기 때문에 미치겠어 아 오르막이 엄청 심. 는데 가다가 확 느려지네요 팡 음. 음. 레디. 레디. 중앙에서 좌측 반 컵으로 보입니다. すごい 있어요. 코시레디 한번 유틸리로도전을해볼 겁니다. 1 9지 먹으 자신이 금지. 습니다 오늘, 오늘 제가 벌타를 엄청 많이 준비, 준비, 준비. 레디 그 로우샷은 안 배웠어요. 지금 제기운으로 최고였습니다. 하한형 아니 약한하세요 레디 필드다면를야되 그 <웃음> 도 봤습니다. 레디? 클럽나수 없어요. 저 같은 감을 좀 잡아야 돼서 좀 기다려주시면. 코럼준비하십시 레디. 이거를 당첨률이 17.9%입니다. 좀더 좋은 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왼쪽 안조안될것 같아요. 너 찬찬히 서 5번 아이언을 한번 쳐볼게요. 레디? 버커 터치를 잘하시네요. 터커매트를사용해주세요 터치를 잘해주세요. 터치를 잘해주세요. 터치를 세요요 터치를 잘치네잘해주세세요세요 레디? 얼타가 응. <목소리도> <털머시, 목소리도> 좀 많은 상태입니다 친다고 쳐보고 있는데 지가않네요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니니요 이런 것도 신기한 거 아시죠? 전방에 내리막이 있어요. 아이브리드 유틸리티 8번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열어 한번 켜볼게요. 레디? 가진 듯 했지 않았어. 남동이가 시험이 있나 컵중앙에서 왼쪽으로 네컵 이상 보세요. 거기만 어. 맞춰야 됐습니 레디? 컵이지만 많이 안볼 거고요. 친 거예요. 뭐 노려서 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사실 그냥 친 거예요. 승인하십시오. 레디 목표 지정까지 높이 확인하세요. 레디. 이가 있어서 아닌 같열렸는 제 유튜브 영상 중에 그 최영준 프로님하고 원 포인트 레슨한 영상이 있는데, 네 제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너무 와이가셔 좋아졌고. 여기? 솔직히 좀, <웃음> 좀 피곤해요 지금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만 5번 유틸리티로 펌을 쳐보겠습니다. 지금 상태라면 칠수 있습니다. 지금 편면요나위를서서 샌드위치로 할수 있습니다. 같이 잘못하면 육성을 할수 제가 쓰고 있는 샌드 지금 컵 이상업. 나이키 고고 샌드위치. 레디 오늘은 벌타를 많이 받고 있어요. 잘쳐야지 하고지만, 오마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우는 치우는 치우는 치우는 치우 그 씨, 나, 이, 저, 습니다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태양의 <웃음> 문도 들었습니다. 조금,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3 0미 어프로치 레디 중간에서 왼쪽으로, 두컵판을받습니다 레디? 좀 y 니저, 니저, 니저, 니저, 니저, 니는데저니 니저, 니저, 왜 이렇게 나니? 네제 유튜브 채널은 오타루 t v 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고요 독자가 많지 않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도> 오, 낚시. 워 낚시. 오, 낚시. 오, 낚시. 오, 낚시. 오, 낚시. 오, 낚시. 오, 시시 8번 아이언으로 한번 잘 왔으나 <웃음> 얼굴이 되는 성공했습니다아요한 찬스 풀컵 중앙에서 왼쪽으로 네컵 이상 보세요 레디 중앙에서 왼쪽으로 새커 바이 음. 보세요. 네, 데완전홀는고기를 기록했습니다. 저기 15번 홀이 아마 이벤트 올일 거예요. 근데 오늘 컨디션으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 어, 어, 네, 번호 비콘 1스시시8725로 네일 할 건데 양쪽 어, 녹음 해야 되 겠어요？어리 상은 3번유틸 리티 가맞 는데 4번유틸리티 헤일러 네. 메이드 언어 sq 4번21도 보십 들. 스테 있습니다. 바람이 오른쪽에서 불고 있네요좀 치는 같 손을 요이지하실수 네, 있어요. 커팅을 좀무감각시니다 이번에는 샌드에찍로 16미터라서 커팅을 하기 좀 어려워요. 매트를 사용해 주세요. 이건 참아습니다 좋고 왔죠? 안찬. 또 사람 파티나세요. 레디? 제가 주로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보통 리뷰를 많이 하는데 이제 말씀드린 원포인트레슨들은다제 뭐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통해서 리뷰를 했던 레슨들입니다. 네이버의 오타보의 블로그로 오시면 리뷰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원에는 진짜로 네, 쪽이 좋은데. 진짜 네바람이이 왼쪽으로 질수 있어요. 아, 되기 때문에 오버나예요. 전단에 오르간이 있어요 벙 커매트를 <목소리를> 세우게 해주세요 <있어요. 목소리를 세우게> 15미터가 남았다는 거 술컵 주방에서 왼쪽으로 네컵 이상 보세요. 확실히 절샷은 아니고요. 빨리 치고 가야겠어요. 조금 쎘지만 터치감은 로, 좀 차요 좋은 커팅이 아니었죠? 음. 반찬! 레디 중앙에서 왼쪽으로 네컵 이상 보세요 이는컵보다는 음. 약간 거리가 너무 음. 가까워서 리를 맞추는 느낌으로 좀 쳐봤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뭐 오비나면 멀리나를 써볼게요. 먹일 뻥 내겠다는 건 아니지만. 거감면 좋은데 볼 스피드가 너무 안 좋아요, 지금. 60 이하로 떨어졌어요. 피치했지어요 레디? 한바요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니니사용가요 레디? 어. 니가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세 컷이세요. 가지고 제가 자신 있게 치질을 못했어요. 홍천에 있는 비코닐스 CC를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봐주시고요. 그 끝나가고 있긴 한 거예요. 이쯤되면 집에 가고 싶어요, 사실. <웃음> 맞는 미묘한 위치 차인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그걸 적응 못해가지고 <놀람> 천천히 부드럽게 오른팔을 어, 빨리 풀어주는 식으로 저 같은 경우 살짝 돌았어요. 좋은 습관 아닌데. 한참 서오른쪽제 나쁜 습관이 다 나오고. 만들었습니다. 빅코일스는 쳐본적이 있는거 같은데 제가 문제는 제가 지금 블랙티를 해놔가지고 129미터에요. Itu c u 이벤트가 3m 터요그에서이벤트는 이벤트에 이벤트에 이벤트에 이벤트에 이벤트에 이벤트에 이벤트에 이벤트에 이벤트에 어프로치 이벤에이니트이번에는두드에하게 어프로치 앞으 제가 원포인트 레스팅 받았었죠 잘 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날도 많이 혼났습니다 프로님. 왼쪽으로 레디 오세요. 네, 이벤트는 실패했고 아쉽지만 넘어가야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다시 처음 같은 그런 식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12월 한 달까지 이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잘 쳐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호롱님 슬림시오리 내리나 계시면 바람은 바람이세요. 바람이 슬라이스 바람이고, 장터 필름을 드라이버에 붙여놨어니 떨어지려고, 안남았습 준비하세요. 왼쪽 앞에 어려운 펑크가 있습니다. 신중히 접근하세요. 준비. 대신에. 수익을 저는 불리는 어프로치를 선호하는데 직전에 어, 예수님의 성과 파악을 위해서 샌드웨치를 들었고 레디? 말씀드린 대로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나이키의 V2 프로면 되게 오래된 모델이 한번 한번 써볼까요? 오른쪽으로 두곧가을 봤습니다. 시레 오늘 성적은 별로 안 좋지만 마지막 진짜 비입니다 심상치 않네요. 사하게좀 아쉽습니다. 조금 이안 됐지만 엄마 제가 해볼 만한 바람이 세네요스신중 하세요. 레디! 죄송요 아, 어렵네. 제가 이거 샌드로 해볼게요 20m를 내가 지금 못 채워야 자신있게 치지 못하고 완전히 오름. 콜컵 중앙에서 5집으로 한컵 반을 보세요. 레디? <웃음> 네. 마지막 콜입니다. 홍천의 골프장 피코니스 CC를 플레이하고 있고 18번 홈이죠. 네, 이 이벤트를 많이 해주죠. <웃음> c y n e s i a n 시 Lady, 둘에서 뭐, 이쁘, 이쁘, 이쁘, 이쁘, 다 b 아, 리건이 하나 남았으니까 m 리건을 k b o l l 요 w o o d Somebody, b o l l y w o o 요이 해봐야 오끄러신 시끄러워. 시끄러워. 시끄러워. 시끄러워. 시 나. 안녕하세요. Jadi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서핑을 마지막으로 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영문명으로 오타고 TV를 쓰는 유튜버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끌게요